자, 라스트 파이더씨 2번 제발 아, 여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해 제발 좋아 좋아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 이나즈맥스 어, 아, 왜 이러냐 어, 시 이렇게 저주받은 예정이 있다고? 이거 이나즈맥스 미쳤을 건데 아마 이야 아, 스 키도 소님 아, 자, 여 기서 업 그레이드 를잘생 각해 봅시다. 일단 친구들 을업 그레이드 를 해서 뭐 올려 놔야 돼요. 왜냐면 실버팽 할아버지를 조금 더 올리고 싶거든 정인 플러스 이게 안 뜬다고? 그래 이게 안 뜨는 거야 어 이제 여기서 자 실버팽 할아버지를 에픽으로 간다 그래도 난 실버팽 할아버지를 믿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초능력하고 격투덱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나즈맥스 태웁니다. 이나즈맥스 이 쓰레빠요. 태웁니다. 자, 실버팽 에픽 갑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와, 실버팽 에픽 잡아요. 공기에는 가로우낭 소닉이 있고, 공기에는 사치마기랑 금속, 금속 패트가 있다. 자, 불꽃 반갑고요. 가로우, 소닉 둘다 괜찮은데 파츠마키, 김숙 배트 근데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가로우랑 소닉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로우가 신캐니까